회사 측의 신원을 알아볼 수있습니 대란의 원인과 회사 측의 미숙한 눈치를 훨씬 넘는 나돈이 꿈출됐습니다. 나돈이 나와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불안이 음. 살균제를 사용하고 음. 수년간 피해자만 6천명 정도 아 어,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어,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어, 오늘은 인권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인권보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대한민국의 헌법하고 법률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공기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만큼 인권으로 지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 무궁무진하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근래에 기업 대표에 의한 항공사의 갑질부터 가습기 살균제 또 라돈 검출 침대 매트리스 사건까지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죠. 아,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자 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조직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의 인권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의 기본계획은 인권경영의 제도화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기업의 영리활동 또는 경영과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인권침해가 국가의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을 도입을 권고해서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하고 존중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권고에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체제를 도입해서 경영활동과 주요 사업추진 시에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 본 강의를 통해서 창업기업의 대표님들께서 인권보호의 파수꾼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인권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인권경영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어, 인권친화적인 에, 경영활동을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었 어, 기업이 영리 추구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인권침해에 대해서 사후에 대처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고 어, 인권침해 요소를 미리 파악을 해서 정기적으로 어, 점검을 하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입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인권경영체계의 구축에 관해서 어,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께서도 창업과 기업경영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창업진흥원은 어떻게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했을까요? 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혁신 창업 생태계 선도기관이라는 어, 비전을 수립했었는데요 혁신, 에, 고객지향,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요자와 협력사 그리고 임직원의 인권보호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 우리 창업진흥원은 어떤 인권 분야를 보호하려고 할까요? 어, 인권경영 지침에 따르면 총 10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 이는 창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임직원하고 정책수요자 또 협력사 등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도출한 것으로서 인권보호에 대한 창업진흥원의 의지는 물론 경영방침과 조직문화를 진작해 볼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1 0개 주요 인권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째로 인권분야는 인권경영체계의 구축입니다. 다소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권경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기본 원칙이 되겠는데요. 기관은 인권경영체제기반조성을 위해서 인권영향평가체계 확립, 그리고 인권침해, 구제 절차, 수립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두 번째로 고용과 관련된 인권 분야도 있습니다. 어, 즉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또 출신지, 정치적인 견해 등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두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나 협력사, 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근로자들의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요. 어, 또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에, 네 번째로 어, 강제 노동을 종용해서도 안 됩니다. 근무 시간 등과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에, 다섯 번째로 법적으로 금지된 연령의 연소자 고용은 불가합니다. 아, 더불어서 연소자를 고용할 시에는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 여섯째,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어, 위생적인 작업 환경과 또 필수 안전장비,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하고요. 취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상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기관 경영 및 주요 사업 추진 시에 외부 이해관계자의 주요 인권 분야가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덟째로 국내의 환경 관련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요. 또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직장 내의 괴롭힘이랄지 갑질 등으로 언어적인, 또 신체적인 폭력이나 휴식권을 침해하고 또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임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 마지막으로, 어,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어, 적절한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기업이나 기관 등 전사적 차원의 인권 침해 예방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리 창업진흥원에서 추진한 활동 몇 가지를 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인권경영 어, 추진 관련해서 주요사항 심의와 아, 인권침해 발생할 때 조치를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인권경영위원회를 에, 발족을 하였습니다. 아, 인권전문가랄지 노무사 또 정책수요자 등을 에, 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더불어서 인권보호 담당관을 지정해서 을 직원의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는 물론 주도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천하고 을 인권침해 구조의 절차에서는 한라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창업진흥원의 경영활동이나 주요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수요자 여러분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찾아뵙는 현장중심형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인권영향평가 도입이 되겠습니다. 아, 인권영향평가는 어,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활동이나 주요사업 어, 추진으로 이해관계자 예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나 취약한 부분을 어, 미리 발굴을 하고 스스로 진단을 해서 어, 미리 예, 보완을 함으로써 기업이나 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예, 전략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권영향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이나 기관이 경영활동이나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최소한의 원칙으로 삼고서 보장하고자 하는 주요인권분야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인권분야마다 아, 이해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인 지표를 에, 도출을 합니다. 아, 다시 말해서 점검 항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그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기업의 고민과 경영 방침을 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면 점검의 기능을 넘어서 어, 그 기업의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에, 이정표가 될수 있는 것이죠. 아, 마지막으로 인권침해 구제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여러분께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에, 창업진흥원의 인권경영주관부서나또 어, 인권보호 담당관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 상담 후에 에, 신고하기로 결정을 하실 경우에 주관부서에 방문하거나 또 유선, 이메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어, 주관부서와 인권보호 담당관은 인권침해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 등 어, 접수된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아,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는 경우 또 신고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재판, 수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 어, 인권침해 조사 종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종결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아,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내용을 창업진흥원, 어,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나 관계기관, 이관, 종결 등의 에, 처리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아, 위원회에 상정할 때 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 심의를 해야 하고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어, 기관 차원의 시정과 인권 침해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또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취하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접수되면 주관부서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지만 인권 침해 회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권경행의 이해와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공기와 같아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면서 자유가 되겠습니다. 인권존중이 당연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타인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